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파이널 배틀 버전 오늘 3종 세트 한방에 리뷰 갑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손님 모시고 할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3종 세트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더라도 한번더 봐주시고요 오늘은 종합선물 세트로 세개다 리뷰할 거니까요 오늘 조금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위탁 리뷰를 하게 됐어요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언 스파이더는 제가 이제 주문했던 걸 받은 건데 이렇게 두개 아이언맨 마크85와 캡틴 아메리카는 오늘 위탁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제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가끔씩 리뷰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요 어버브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 같이 모셨는데 인사 한번해주겠어요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놀라셨죠? 네 놀라신 분은 없을 것같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위탁 리뷰를 진행할 건데 제가 여태까지 리, 위탁 리뷰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뢰하신 분도 없고 네, 뭐 사실 제거 하기에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예 <웃음> 한번 네, 뭐 그랬는데 이거 꼭 부탁한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제 스튜디오까지 놀러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인연이 생겼네요 네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요 같이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떠세요? 저도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죠네 굉장히 뻘쭘한데 우리 만나지 두 번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직 살짝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리뷰할 때 옆에서 조금 감초 역할을 해주실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느 거부터 할까요? 일단은 캡틴 아메리카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 캡틴 아메리카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캡틴 아메리카부터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샷 보면 이렇습니다 박스샷 예, 박스가 좀 커졌죠 보통 한 이렇게 좁게 나오는데 좀 넓게 나왔어요 안에 훤이잘 들여다보이고요 방패가 두 개가 들었네요 물론 이번에도 영화 고준과 맞지는 않지만 파이널 배틀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더럽게 나왔습니다 네, 정품 홀로그램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를 들고 이펙트 파츠도 같이 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간단한 포징과 설명이 있고요 얼굴이 어떠세요? 얼굴이 참 별로네요 네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캡틴 아메리카 정말 더럽게 못 뽑는 것 같아요 반다이가 팀장님이 캡틴을 별로 싫어하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블랙 위도우는 겁나게 잘 뽑아주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옆에 보셔도 정자세로 돼있는 캡틴 보이고 있고요 자 빨리 열어서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패키지 보시게 되면요 어 패키지가 굉장히 해자스럽죠 하지만 가격은 해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아 가격은 좀 낮춰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가격은 마펙스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데 마펙스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안다이가 그런 건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패가 두개 들어있고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늘 캡틴의 방패는 더러워야 돼요 손 루즈가 껴져 있는 것까지 다섯 쌍 들어가 있고요 자, 헤드가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들 생각보다 아 이게 실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실물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실물이, 오, 사진빨,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안튄것 같아, 반다이는. 근데 머리 색깔은 좀 별로긴 하다. 너무 금색이야. 도색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렇죠 네. 뭔가 조금만 어둡게 도색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헤드가 3개가 있는데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빨 꽉 깨물고 있는 거는 약간 좀 안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 또 우리 커스텀 헤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 이따 함께 껴가지고 완벽한 6인치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묠리루 저희가 딱열자마자 보였던 게 이제 묠리루 이펙트 파츠가 대박이다 물론 묠리루도잘나오지만요 이펙트 파츠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빨리 세워놓고 비교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다이 SH 피규어하 캡틴 아메리카 파이널 배틀 버전 네 전체 샷을 보고 있는데요 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네, 머리 색깔 빼놓고는 얼굴도 심으이 괜찮고요 프로포션 괜찮고 워낙에 이전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근데 벌크가 조금 더 크면 좋은데 늘 반다이에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웨더링이 상당히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네 웨더링이 생각보다 되게 파이널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실물 보고 우리가 놀라가지고 어, 괜찮다.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막 너무 욕할 건 아니라 연태까지 나왔던 캡틴 중에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쓴것같기도 해요. 그죠. 얘는 마지막인데 토니는 이제 나올 게 아직 많이 남았죠. 아, 네. <웃음> 이 뒤로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뽑아냈는데 네, 프로포션 괜찮고요, 몰드라든가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보시죠 헤드 헤드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진이 안티였고요. 아, 솔직히 영상보다 실물이 조금 더. 난거 같지 않아요? 네, 실물이 생각보다 코도 잘 뽑았고, 음, 아코좀 부럽다. 얼굴도 생각보다 괜찮고, 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칠해져 있고요. 초창기 반다이 3D 프린팅을 보면은 눈이라던가눈썹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입자가 굵어가지고 흐리멍텅한데 얘는 굉장히 선명하네요. 네,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근육 표현도 들 나쁘지 않고요. 일단 이 웨더링이 조명을 받으니까 살. 살짝 무디긴 한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자빠지고 굴는 그런 느낌 캡틴은 굴러야죠 그렇죠 캡틴은 뛰고 굴르고 막 육탄전이니까 이런 버클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표현 잘 되어 있고요 자세한 리뷰는 또 이전에 제가 했던 리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다 문제없이 관절들도 작동합니다 부츠의 이런 웨더링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약간 리얼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만지기가 좀 <웃음> 꺼려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손이 주먹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주먹이 너무 뭔가 너무 곱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작아요 그죠 이게 얼굴에 비해서 물론 크리스 에반스가 얼굴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아니 너무 주먹이 작잖아 네, 저걸로 타노스를 아, 잡는다는 이거 잘못하면 타노스 콧구멍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주먹이 작은 게좀 저는 늘 여기 어벤져스 로고까지 깨알같이 잘 살려줬네요 위로 제꼈을 때 비닐 느낌 잘 해줬고 뒤에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인 수변는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도 티안 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옆구리 같은 경우도 이 갈비 있는 데가 인피니티 워 버전 토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떠서 나와가지고 드라이어를 쐬어주고 이렇게 눌러줬어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잘 핏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디테일들 주머니 수납 공간들 잘 되어 있고요 낙지는 없네요 다행히 자 디테일 이 정도 보고요 다른 옵션 파츠 끼어가면서 포징 잡아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른 헤드도 한번 볼게요 자, 나머지 두개 해도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얘네 안쓸 거라서 그래요. 얘를 안쓸 거예요 보여만 드리고 자 이빨 꽉 깨물고 방패를 조이던 그 표정이죠 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러게요 참 이게 되게 안쓰럽다 이게 뭐랄까 이게 참 이게 뭔가 이게 타노스랑 싸우면서 이빨을 꽉 무는 게 아니라 이게 화장실 못 가가지고 이빨 꽉깨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얘는 조금 패스를 못 시키겠네요 그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리고 얼굴이 너무 깨끗해 얼굴이 원래 되게 더러워야 되거든요 네. 너무 배고 같은 피부가 그대로 있어요 귀도 너무 깨끗하잖아 자 아무튼 뭐 이런 얼굴이 있었고요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예, 얘는 그래도 도 실물은 괜찮아요 크리스 에반스 같진 않지만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 어, 나쁘진 않지만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헤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노타 스튜디오에 있는 헤드를 한번 껴줬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지만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목이랑 색깔이 좀 달라가지고 좀 어색하고요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마스크 헤드를 사용해봤고요 방패도 사용해봤습니다 방패가 원래 갈라져야 되는데 고정에 그 맞진 않는데 뭐 그래도 저렇게 더러워진 거는 뭐 표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양산품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어떠세요? 방패가 조금 더 더러워도 되지 않을까 그죠? 방패가 그런... 까진 데가 없어가지고 네. 좀 까져야 되는데 방패물 <웃음> 정도 튀긴 거. 맞아 맞아 어디 담갔다가 이렇게 뺀 약간 그런 느낌?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더럽게 분명히 더러운데 까진 데가 없어요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이 지금은 바꾸고 <웃음> <웃음> 맞아요 영화 피규어 완성은 이제 헤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게 영화 고증이랑 맞아도 헤드에서 맛이 가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만 헤드 껴서 봤고요 마스크 헤드로도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아메리카 방패를 바꿔주고 헤드를 바꿔줬습니다 예, 원래 있는 건 아니고요 금손님 헤드 골든헤드 커스텀 님의 헤드로 바꿔줬습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괜찮네요 그죠 아, 얼굴이 이번에도 얼굴이 다 하네요 그래서 이 커스텀 제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6인치지만 더욱더 완성도가 높은 피규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패가 영화의 고증과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화의 고증과 맞는 방패로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캡틴 아메리카 마스크 헤드와 묠리를 쥐어주고 방패까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포징도 조금 바꿔줬는데요 이 포징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바로 어버부님이 얘기해준 게 있어요 그쵸? 뭐, 뭐 어떤 거 같죠 이거?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그쵸? 코터스케일 네. 스태츄 네, 아이언 스튜디오 코터스케일 스태츄 따라잡기 나쁘지 않죠? 헤드가 괜찮다 보니까 그리고 고증에 맞는 방패와 멸리를 들고 있으니까 야 6인치로도 이런 게좀 가능합니다 그죠? 네아 뒤에서 보니까 등이도 괜찮고 네아 좋습니다 아주 유타임님이 포징을 너무 잘해주셔 네이 <웃음> 커스텀 옵션 파츠 뭐 이런 거 헤드 같은 게뭐 이제는 거의 필구가 된것 같아요 네 무조건 구매하세요 <웃음> 이게 또 그냥 이게 제 영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실물로 보면 또그 감동이 다릅니다 네 완전 이번에도 얼굴이 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이 표정과 함께 이 방패 딱 요거 까지고 더러워지고 이게 다르잖아요. 아까랑.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아주 저도 이렇게 해놓고 만족스럽습니다. 캐틴 아메리카,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괜찮다면 이렇게 전시해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묘리르 이펙트 파츠 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영화야 영화 이펙트 파츠가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이펙트 파츠가 이래야 이펙트 파츠지 아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물론 포징도 잘한 잘덕이 있어요 포징을 네 그리고 옵션 파츠 커스텀 파츠도 한 몫을 하는데 야 이펙트 파츠 꼈더니 끝나네 아 포징을 너무 잘하세요 아. 아 진짜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포징은 진짜 잘하시네요아 감사합니다 많이 갖고 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 이번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펙트 파츠 때문이라도 이 하나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위탁하고 끝내려고 랬는데 이거 하나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펙트 파츠가 완전 뽕 이빨이 차오르는 아니 뽕 굉장히 많이 차오르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실물로 보면요 아 박력이 넘칩니다 진짜 반다이게 잘 만들어요 이런거 네. 네. 네 바로 이어가지고 아이언맨 마크85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보시다시피 박스샷 보면은 완전 해자에요 박스아트도 굉장히 괜찮고요 옆에 이렇게 역동적인 포징 있는 거 있고 뒤에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얼굴 여기도 똑같이 박스아트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나왔는데 마크85 얼굴은 어떠세요? 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네 그쵸 굉장히 얼굴 부었어요 그리고 이 싸우다가 뭘못 뭐, 먹다가 밤에 야식을 먹었는지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근데 역시 이것도 실물보다 사진이 너무 별로야 이게 뭐야 이 사진 왜 이래 DSLR 쓰면 뭐해 이거 아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이펙트 파츠 있고 이런 포징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옆에는 정자세 되있는게 있고요 이렇게 밑에 위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정품 홀로그램도 있네요 자 빨리 박스 까서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눈에 확 띄죠? 방패, 방패 큰 방패 에너지 실드라고 하는데 요거 되어있고요 생각보다 광택이라던가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안에 손 모양까지도 디테일한 것까지 살려줬습니다 자 불가사리 파츠 이렇게 되어있고요 헤드, 언마스크 헤드, 마스크 헤드 되어있고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다섯쌍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자 뒤에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뒤에 요러롱 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 이펙트 파츠들 가득 들어있고요 에너지 블레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이제 불가사리 파츠 빼고 일반적인 등을 할때 연결 부위에다가 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아주 반다이답지 않게 해자스럽게 나온 아이언맨 마크 85 파이널 배틀 버전입니다. 빨리 한번 본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85 파이널 배틀 버전입니다 자 본체 보시게 되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게 영화의 고증과 상당히 비슷한 색감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마크85는 이 붉은색 계열 쪽이 굉장히 밝게 나왔는데 이거 어둡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더욱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한데 이 헤드는 조금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해. 버릴 수가 없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웨더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까진 부분이 없다는 거 흙탕물 뒤집어 쓰고 나온 건 확실한데 까진 부분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얼굴이 좀 많이 깨끗해요. 아니, 아저씨가 그렇게 막 싸우고 피 터지고 그랬는데, 하긴 뭐, 그것까지 웨더링하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반다이 뭐, 이 정도만 해준 것만 해도 이전에 없던 행복이 때문에 칭찬해줄만 하고요. 자,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헤드 보시죠 헤드 예 헤드 이게 참 이렇게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아, 네 너무 깨끗해요 그죠 아, 너무 깨끗해요 네, 이게 파이널 배틀인데 분명히 얘는 더럽거든요 매더링이 되어 있는데 얼굴이 어우 너무 깨끗해 못뭐 쓰시나 화장품 예 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쉐입 자체 이 조형 자체는 담게 해준 것 같은데 조금 부은 느낌이고요 사진보다 괜찮긴 한데 여기 금손님 마크 50에 썼던 제가 헤드가 있는데 네, 얘를 껴주면서 카 갑자기 피규어의 퀄리티가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헤드랑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무조건 커스텀으로 바꿔야 완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제 이 불가사리 파츠 요거죠 이쪽이 이제 가동이 되게끔 돼있어요 요건 아주 신박하고 좋은 것 같은데 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요 안쪽에 부품을 좀 클리어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 앞쪽에 아크리액터는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요기에는 클리어가 없어요 그리고 은색이 너무 그냥 은박지 그 무광 쪽 색깔이라서 아, 쿠킹오일 같아 아 안타깝습니다 이 몰드 같은 거 살려준 거 너무 좋은데 아니면 여기다가 패널라인이라도 좀그려주든가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반다이가 야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 싶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색감들 또 자세한 어떤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웨더링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색감 자체만으로도 약간 무거운 느낌 아 그래 파이널 배틀? 알았어 맞네 약간 이런 느낌 주고요. 자, 아이언맨 마크 46부터 이렇게 아크리액터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긴 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커스텀해 주는 외국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조그만 LED 칩으로 이런걸 커스텀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 존경합니다.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네요. 아무튼 가동성은 뭐다 똑같고요. 이중 관절에 다잘 움직입니다. 하체 쪽에 다이캐스트를 많이 써가지고 포징하고 중심 잡는데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포징 한번 잡아볼까요? 아이언맨 마크 85 파이널 배틀 버전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포징해놓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헤드가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포징 때문에 좀상해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포징이 이번에도 너무 예술적으로 잘돼있어갖고 <웃음> 감사합니다 액션 피규어니까 포징을 잘해놓으면 훨씬 더 멋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6인치들은 가동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징들은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꼭 포징을 좀 역동적으로 해놓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뭐 요런 포징을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광빨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화면에 굉장히 멋있게 나오네요 어? 이거 사놓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웃음> 이번 것도 구매를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구매를 추천 드립니다. 반다이에서 이렇게 해자스럽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네, 아이언맨 마크 85 에너지 실드와 함께 반마스크를좀 얹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반마스크는요 요 마펙스 아이언맨 마크 45에 있었던 헤드를 좀 이용해 줬습니다 네, 블루텍으로 붙여 줬고요 약간 좀 색깔이 달라 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정도 설정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설정샷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손님. 금손님 헤드, 골든핸드, 커스텀 헤드를 껴줬습니다. 마크 50에 사용하던 건데요. 85에 조인트가 없이 목 위에 살짝 얹어졌을 뿐인데 비율도 그렇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간지 잘잘 흘르네요.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커스텀 헤드가 볼수록 필요하다는 거를 뭐 여러분도 느끼시고 오늘 와가지고 뽐뿌 무지하게 바꿔가네요. 그죠? 얼굴은 진짜 너무 반다이가 못 뽑아줘서 커스텀으로 꼭 바꾸는 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무슨 애플 아이폰 액세서리 업체들 살리는 것처럼 반다이가 그런 커스텀 <웃음> 업체를 살리기 위한 큰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런 또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반다이도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너무나 잘 어울려 가지고 세어만 나도 간지나게 전시할 수 있는 커스텀 헤드와의 조합도 좋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마스크 헤드로 바꿔주고 에너지 블레이드를 지어줬습니다 타노스와 전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뛰어올라서 타노스를 공격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영화의 장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동해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에너지 블레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예, 역시 반다이가 저은거잘 만듭니다 헤드만 빼고는 <웃음> 다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쉽긴 하지만 부가적인 옵션들도 잘 만들어줘서 이런 포징이나 연출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파이널 배틀 버전 마지막으로 이펙트 파츠를 다꼈습니다와 멋있다 인간적으로 멋있습니다 반다이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마블뽕이 빠지기 전에 최대한 팔아먹자 우리가 이번엔 인심 좀 써줄게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다 나온 거라서 정말 해자스럽고 어, 근데 이펙트 파츠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12인치같이 큰 거였는데 이런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으면 되게 장난감스러운데 워낙 작은 거에다 해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장난감스럽지 않고 너무나 멋지게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요런 포징으로 세워놓으시면 여러분 진짜 박력 엄청나게 넘칩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아이언맨, 멋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건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파이널 배틀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전에 나왔었던, 처음에 나왔었던 아이언 스파이더는 인피니티 워 버전이었는데요 그거는 컨셉아트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감이 많았고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별로였어요 뭐 가동성은 좋긴 했는데 아이언 스파이더맨 같지 않은 아이언 스파이더여서 굉장히 별로였는데 엔드게임 버전은 마펙스를 의식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반다이 아이언 스파이더 패키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파이널 배틀 버전 아주 해자해자 해자 이런 해자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마펙스를 상당히 의식한 티가 나고요 손이 껴져있는 것까지 다섯쌍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손으로 파지하고 있는 손이 하나 더있고요 눈도 갈아울수 있는게 세개나 있어요 언마스크 헤드 들어가있고요 거미줄 파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뾰로롱 네 요게 있습니다 와 왈도 왈도, 왈도 기가 막히게 큰 왈도 아, 물론 마펙스가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감동은 없는데 이게 대박이죠 나노건틀린 야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도색도 괜찮고 인피니티 스톤들 제대로 다박혀있고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열고 본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다이 아이언 스파이더 파이널 배틀 버전 본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포션 뭐 괜찮고요. 반다이가 이 스파이더맨은 가동성 때문에 조금 관절 구조를 다르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일단 유광이에요. 광빨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다이가 마펙스를 분명히 의식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소년이야. 물론 그몇년 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년이야. 뭔가 멋있는 느낌보다는 네, 약간 얄쌍하고 어린 느낌? 엄마스크 넣어준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우울해 표정이 너무 우울해요 에이. 조형도 약간 좀딸리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약간 마펙스가 바다이보다는더 조형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거 등히잘 뽑아줬고요 뭐 디테일이라든가 몰드 뭐 가동성 다좋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살펴봐야겠죠 헤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울한 표정이에요 그다음에 눈 사이가 좀 머네 이렇게 보니까 어류야? 눈 사이가 조금 멀고요 네 입은 참 야무지게 다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느낌 어, 요아 요각도는 약간 비슷하다 요각도는 조금 톰 홀랜드랑 비슷한데 점점 정면으로 갈수록 예안 아, 비슷하네요 머리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그죠? 네 머리 스타일은 잘 뽑아준 것같응 음,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약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목이 색깔이 달라요 얼굴이랑 색깔이 달라요 목이 얼굴은 생기가 있는데 목은 생기가 없어 시체 같다 시체 색깔이 별로네 이거 목이랑 너무 이질감이 있어요 이 색깔이 그죠? 어 이거 너무한데? 아무튼 얼굴이 약간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붉은 색상을 띄고 있는데 목은 굉장히 창백할 정도로 하였습니다요기좀 예, 안타깝네요 그래도 제가 얼추 보기에는 뭐 일단은 뭐 도색 미스 같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거랑 다르게 패널라인이 들어가 있네 반다이가 패널라인을 잘안 넣어주는데 이건 넣어줬네요 다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마펙스 의식했어,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자아크리액터 이런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관절 아주 좋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나믹한 포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꺾이는 거, 허리 완전 구부러지는 거, 고개가 많이 쳐들 수 있는 거, 요런오 이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 스파이더맨 다운 그런. 느낌 그죠? 네 스파이더맨은 많이 구부려야 되거든요 네, 스파이더맨은 네. 포징이 중요하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깨관절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고요 팔도 잘 움직입니다 근데 관절이 얇고 작다 보니까 파손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두 쪽 이렇게 돌아갑니다 팔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접히고요 이쪽 부분이 도색이 흘러내려가지고 굳어있는데 그냥 꺾었다가 부러진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관절이 약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목도 예, 이렇게 잘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조그만한 웹슈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흉부쪽도 절개가 되어 있어서 상체를 다 뒤로 아, 제끼니까 여기 안에가 보이네. 과도하게 제끼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어지는 느낌들, 도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쪽도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 이게 다 돌아가진 않네요. 자, 여기 고관절이 사실 특이하죠. 원래는 이게 연장이 많이 되는데 스파이더맨은 연장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절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관절의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옆으로도 쫙 자, 아주 잘 움직이고 요 여기 대퇴부 밑에 절개가 되어 있어서 잘 움직입니다. 자 무릎도 이중관절이라 잘돼 있고요. 이런 색 분할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메탈릭 도색 칭찬하고 싶습니다. 발목도 잘 움직입니다. 아우 쫙쫙 펴지네. 발레리나야? 아 남자들가 뭐더라? 남자. 발끝도 잘 접히고요. 근데 이게 요게, 요게 약간 좀 헐렁해가지고 지지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발바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보게 되면 역시 이쪽에 관절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엉덩이가 좀 사실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해요. 약간 티팬티를 입은 느낌. 뒤에 스파이더맨 표시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도색 미스 없이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절개선들이 있는데요. 이거 빼가지고 나중에 왈도 심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언마스크 너무 슬프죠? 그래서 슬프지 않은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꿔가지고 한번 돌아올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파이널 배틀 버전 헤드를 플래시백 헤드로 바꿔줬습니다 야 이거 바꾸니까 피규어가 역시 또 살아나네요 아 이게 커스텀 제품 헤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그쵸 제일 핫토이랑 맞아요. 도색이랑 이런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6인치 피규어에 꼈을 때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 어버부님이 스파이더맨이 넘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근데 이 포징 짓기가 사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깨가 조금 더 연장이 되면 좋을 텐데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놔도 여러분 굉장히 멋있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파이널 배틀 버전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왈도를 달아줬고요 나노 건틀렛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킬 눈으로 바꿔줬고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왈도가 튼튼하고 관절도 좋고 굉장히 가동성도 좋고 길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고증이랑 그 이번에 맞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나노 건틀렛 나노 건틀렛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사실 나노 건틀렛을 샀더니 아이언 스파이더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노 건틀렛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네아 나노 건틀렛도 그렇고 일단은 포징이 아 너무 예술이에요 <웃음> 아니 뭐 계속 너무 포징을 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가동성이 좋다 보니까 포징 하는데도 너무 재밌고 포징에 놓은 다음에도 만족감이 완전 업 됩니다 이 나노건틀릿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멋진 포징이 나오는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자 나노건 틀릿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건 틀릿 이렇게 돼 있고요 와 정말 도색도 너무 좋고요 디테일한 몰드 아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움직여요 이 마디가 다 전지가동은 아닌데 이 안쪽에 요 마디들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예 요렇게 다섯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인피니티잼인피니티 인피니티 스톤 다 박혀 있습니다 렇 그래서 이제 요렇게 줄이 즐겨 하는 이렇게 바뀌어 바큐, 바뀌어도 되고요 스냅 할수 있게끔 약간 비슷 소모양이 나옵니다 그냥 각도만 잘 맞춰주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이나노건틀리 어디다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건틀렛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타노스 엔드게임 버전 타노스 갑주 타노스가 맨 마지막에 이거 하죠 네, I am in h e 뭐할 때, 요게 또 연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조금 크기는 해요 뭐 얼마든지 이정도 연출만 해도 뭐해자 아닙니까? 활용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캡틴 마블에 또 이게 들고 날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 헐크한테 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페서 헐크도 한번 <웃음> 껴볼까요? 네, 프로페서 헐크, 꼈는데요. 딱이 용이네요. 이 안에 조인트까지 잘 껴져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만, 팔이 더 접히진 않아요. 헐크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스냅을 하게 됐는데, 그런 연출이 또 가능합니다. 옆에서 봐도 그렇고, 앞에서 봐도 그렇고, 잘 어울리는 헐크와 나노 건틀렛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세 포징을 해서 때샷 사람을 찍어봤습니다. 반다이 SH 피규어즈 파이널 배틀 버전 엔드게임 파이널 배틀 버전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세개 함께 포징을 해서 때샷을 찍어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놓으니까 장관이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까지 다 같이 놓으면, 크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 예요 끝나는 거. 영화죠. 영화. 영화죠, 영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장식장의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좀부가적 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디오라마 베이스 하나만 쫙 깔아줘도 이건 그냥 끝나는 거야 MCU 마무리 그걸로 하는 거죠 제가 이게 포징해가지고 이런 설정들 같은 거 올려놓는 거 보시고 집에서 좀 자신 없는 분들은 따라해보시면 은이 피규어에 대한 애정이 더 뿜뿜 올라올 겁니다 진짜로 네, 네. 아, 저도 똑같이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사진도 몇장 찍었잖아요 그죠? 네자 네. <웃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반다이 SH 피규어 t 어 Avengers Endgame에서 나왔던 파이널 배틀 버전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 스파이더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리뷰했고요 오늘 특별히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위탁 리뷰로 어버분님께서 함께 와주셔가지고 오늘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같이 이렇게 진행해보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눈호강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어떤 눈호강을 유타임님이 갖고 계신 피규어도 많이 봤고 지금 포징하는 이런 것도 많이 봐서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그이 조명과 이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피규어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되게 눈이 즐겁게 즐기다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네. 그쵸. 네. <웃음> 달고나 커피와 우리 또 서브웨이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렇게 또 즐겁게 리뷰까지 함께 진행해보면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늘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어버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